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하바에서 또 다른 그또 에어드랍이 일단 어 소식이 전에 왔네요. 51분 전에 왔는데 제가 요거를 좀 진행을 해 보는데 한 걸린 시간이 한좀 몇십 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더 쉽게 하시라고 이제 영상 올려 드립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 하바에서 자, 공개 테스트넷 발표. 하바 경계를 넘는 NFT 구상. 퍼블릭 테스트넷 배가를 공개를 합니다. 자 지금 테스트넷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하바 코인을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바는 그 올해 6월부터 해서 상당히 좀 어,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어,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그 크립토 기어즈가 지금 이 P2E 게임이 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 기존의 제 P2E 방식을 이제 플레이 통해 가지고 토큰으로 바꾸고 이걸 가지고 성, 현금 수익하는 어 그런 단계만 있다라고 하면 이 크립토 기어즈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어, 게임으로 나중에 선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바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들은 어, 대부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우선은 하바를 이제 아직 그제 모르시는 분들은 어, 가입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바 트위터에 보시면. 여기에 하바점 i o 라고 여기에 해당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선 가입을 해주셔야 이번 이벤트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일단 에어드랍을 회원 가입하시고 이벤트 진행하시면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뜹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렛츠고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에 아래 항목들이 여러가지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해보죠 자 요거를 일단 한글 버전으로 좀 바꿀게요 자하바에그 인센티브와 테스트에 참여하십시오. 연결하라고 합니다. 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보면 그 크롬 버전에 보시면 하바 월렛이 여기 나와 있죠. 저는 지금 설치를 한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하바 월렛 확그 크로, 크롬 프로그램 확장 여기 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박스가 뜰 건데 그거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하바 원래서 여러분들의 보안 문구 잘 저장을 하시고 어 이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자 다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커넥트라고 이제 뜨고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아까 하바 원래서 이제 하바에 가입하신 여러분들의 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verify. 바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의 이제 하바 코인을 청구를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하바 지갑 우측 상단에서 하바 체인 테스트넷으로 직접 네트워크를 변경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요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뜰 겁니다. 하바 지갑이 열리면서 20개의 하바 토큰이 이제 지급이 될 겁니다. 대신에,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하바 메인넷이 아니라, 하바 체인 테스트넷으로 변경을 하셔야 20개의 어,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토큰이 이렇게 있는데 NFT도 여기 보이죠? 하바 프렌즈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요거는 이렇게 또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한글 버전을 바꾸죠. 어, 브리징 자격을 얻으려면 테스트는 NFT를 만드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마음에 드시는 것으로 해서 저는 이걸로 했고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민팅을 눌러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어, 이런 어 브리징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라고 해요. 하바 토큰을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어드랍을 받은 하바 코인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llow를 허락을 눌러주시면 되죠.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내 NFT 연결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 해당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요거를 일단 내 NFT 연결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여기 이제 그 셀렉트 소스 체인을 가지고 여기 하바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커넥트 월렛을 눌러주세요. 그럼 당연히 하바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한다고 네번이나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그 그림이 어총 4개가 나옵니다. 네 번을 진행을 해 가지고 네 개가 뜰 건데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그 선택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에 바뀌죠. 그래서 여기 셀렉터를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바꾸자 하는 어 이제 어그 연결하는 최종 도착지를 이더리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클레이트로 할 거냐 폴리곤 할 거냐 스마트 체인으로 할 거냐 뭐 저는 뭐 태기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저는 일단 이더리움을 하고 커넥트 월렛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넥스트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갑 주소로 샌드 이렇게 보내시면 또 이제 여기 이제 하바 코인이 또 필요한데 또 얼로우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다 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다 자 이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 조금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함을 넘어갈 때또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한 번씩 반복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